7월로 또 바로 넘어갈게요. 불량한 가족. 네 초롱이 불량한 가족 영화를 개봉했고요. 어, 다들 제 영화는 보셨어요? 봤죠 네. 봤죠. 저그 시사회 갔잖아요. 아, 맞아요. 멤버들이 와주셔 와주셔가지고 언니 거기서 뿌행했잖아요. 아, 많이 뿌행했어요. 네. <웃음> 네 영화 자체가 조금 눈물 흐르는 게 어, 많아요. 그래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롱언니가 바이올린 켜는 장면이 아, 나올 땀. 때마다 웃음을 가져다 주었어요. 왜요? <웃음> 나 되게 진지하게 했는데? 언니 하나도 안 맞던데요? <웃음> 저 실제로 연주한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, 진짜로요? 어. 번만 아, 번만 모션으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니에요. 저송합다 잊어버렸어요. <웃음> 한 다들 웃고 있어요. 왜, 왜 웃어? <웃음> 아니 기분 좋아서 웃고 있어. 아, 귀여워. 귀여워 보여요, 다. 안녕. 주둥이 분들이시죠? 안녕, 주둥이. 주둥이 안녕. <웃음>